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네네네. 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웃음>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웃음> 예, 예. 잠시 들어오시는, 처음에 딱 이제 들어오시면은, 네. 광고 같잖아요. 그죠?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광고 뭐 걸러뛰기 이런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웃음> 네. 자, 여러분들 예, 아침 8시에 들어오셔 가지고 9시 40분 동안 어, 조마이스 들어오고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들어오는 건데 말이죠. 네. 조마이뉴스가 좀 길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제,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준비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네, 네. 그, 그 시간을, 그래도 100분. 그렇죠. 뭐, 이제, 제안을 수술을 하시가지고. 네, 100분에 맞추려고 괜히노려을 네, 네,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네. 워낙 그 내용이 좋으니까 저는 괜찮은데 아, 그찮습니까 물론 네. 뭐또 바쁘신 분들은. 네. 저는 또그 시간에 어디 밖에 일을 볼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 아꼭보소 예, 꼭 혼자 이렇게 이동한다든가. 하 아, 하면. 그래 말이에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 왜 종합적으로 정리가 잘돼요. 아, 그런 방송을 들어보면은. 제 앞에라서 말씀하셨냐. 아그그 왜냐면 이게 워낙 복잡하게 이제 이게 시사 네. 정치 이슈가 막 돌아가니까. 네. 그좀 종합적으로 이게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게 굉장히 좋거든. 음. 네. 제가 보기엔 저한테는 많이 도움 돼요. 아. 그 아침에 들으시고. 네. 네? 네. 사실 그게 8시에요. 그렇죠. 아침 8시가 간단한 시간이 아닌데. 네, 쉽지 않죠. 네. 그 시간대에 그, 그 들어오신다는 게. 예. 네, 네. 어, 요즘 같은 경우 점점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예.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주걱감을 느끼고. 아, 네. 짧아요라는 분이 짭다는 분들이 또 계시네. 아.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좀더 길게 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떤 게한두 시간 가까이, 아, 그저께 아, 그 토요일 날? 예, 예, 예. 조금만 이제 할 얘기를 더 하면은, 예. 그렇게 가는 거라. 예. 예. 하나에서 그, 밀리면. 예, 그거, 그거에 또 그런 용통성이 있어야지. 아, 그러니까. 네, 네. 주제가 무거우면은, 네. 그만큼 시간도 조금 늘어나는 거. 그건 아마 독자분들도 다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칼처럼 이렇게 이제 쫙 나눠가지고. 예. 시간, 그, 배분을 잘 하시던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야 여기 보니까 충절의 고향 마산 출신 명장 신동보 제동님 화이팅. 어, <웃음> 감사합니다. 고향 그 같은 분이군요. <웃음> 네. 자, 여러분, 어,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어, 신동보 제동님이십니다. 어, 오늘 주제가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은 청와대 부분 복귀 윤석열 무석으로부터의 탈출인가? 친윤 반윤 갈라선 보수 윤석열 유승민 놓고 어떤 선택할 거냐? 윤석열 이재명 문재인 앞에서 유턴 그런 보수파도 유턴 할 거냐? 아 어, 무거운 문제예요. 예예. 그런니 그렇죠. 준비, 준비하시느라 고생 아, 많으셨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네. 네. 그래서 이게 참.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네. 그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뭐잘잘 되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잘좀 하라고 끊임없이 이제 주문을 드리는 거죠. 중언을 드리는 건데. 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청와대의 어 지금 이제 뭐 영빈관은 그냥 뭐 그냥 사용을 하게 돼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우선, 그것부터 <웃음> 한번 이야기 해보죠. 분명히, 그, 청와대에서 나오겠다고 했는데. 예. 또, 영빈관까지또 신축을 또 하기로 했다가, 또 철회했잖아요. 예. 근데, 아무 이야기 없이 다시 이용하는 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것부터 아, 한번말씀해려보죠 결국은 뭐, 한마디로, 그거는 뭐, 좀, 정정당당하지 못한 출신이죠.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어, 청와대 이전 문제를 굉장히 비중을 두고 네? 그 인수의 그 아까운 그 기간에 예.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해 가면서 음. 굉장히 국민들한테 이거 잘하는 거로그 그걸 하여튼 뭐 굉장히 어필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 그첫 단추였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요론은 뭐 그렇게 안 따라줬는데 예. 하여튼 뭐 이거를 맹부로 하 74년 만에. 음. 예.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 드린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엄청 치적처럼 저 본인이 그렇게 내세웠거든 그고 큰소리 빵빵 치고 옮겼어요 옮긴 났는데 예. 우리가 저 아마 윤 대표님도 방송에서도 그런 몇번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청와대 이전 이거 굉장히 너무 성급하다 음. 아 인재 조님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어, 예,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음. 어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음흠. 이게 바, 수렁으로 빠진다 이거. 그렇 수렁이 수렁. 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음. 뭐 재앙 야기까지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미리 네. 그경고어 음. 프리 코션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런데 제가 는데 이게 윤빈관 지은는 반드시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음. 그걸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 큰소를 치고 했는데. 설거면 아무런 해명도 없이 12월 5일날. 예. 부터 융빈과 그 다음에 저 안에 상춘제까지. 예. 이틀에 한 번꼴로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잠깐만요. 네. 우리 인재조님, 우리 그 신동보 제동님을, 어, 충절의 마산에 충절의 고장의 <웃음> 명장이라고 하신 분이 또 스포츠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예,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아,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얼근 설적, 음. 아무런 거기에 대한 배경이나, 갱이 설명도 없이, 예. 그냥 행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그 국가주석 왔을 때 한정만찬을. 음. 또그 다음날 보니까 또상촌지에 가서 차담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3일 후에, 이틀 후에, 음. 차담담, 그 카타르 월드컵 그 축구대표단. 예, 예. 그것도 또 한정만찬을 또막 융명하면서 크게 했어요. 그렇죠. 그 그, 그, 그, 다음날 또뭐 했냐면은, 이거또 보도도 안 됐어요. 이거, 에, 비공개 만찬을 했다고, 경제단체장들. 하야. 이거를 상춘지에또 초청했어요. 만찬을 했어요. 상춘지에서. 네, 그건 사진도 한장안 나왔어. 으흠. 근데 그거는 이그 알려졌잖아요. 그렇게. 예? 그 다음에 그, 그 며칠 지나가지고 12월 15일날 또그 국정과제증검회의를 영빙안에서 했잖아요. 그게 다섯 번을 했는데, 예. 그게 거의 계산해보면 이틀 한번 꼴이야. 으흠. 그 청와대를 74년 만에 국민들한테 되돌려 줬다 그래서 엄청나게 잘한 거로 자아자찬하고 어 본인이 취직처럼 내세었는데 국민들 여론은또아니었거든한 그렇죠. 60% 가까이가 으흠. 이제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렇죠 하여튼 본인이 그렇 했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은근슬쩍 으흠.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그냥 재사용을 한번 부분적으로 재사용을 한 거거든요. 재사용이지. 이건 뭐냐면은 자신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지. 인정한 건지. 거지. 인정한 거지. 네. 근데 인정할라니까. 예예. 오늘이 좀그 부끄럽잖아요. 솔직히. 부끄럽지. 예. 그러니까 뭐 해명도 못 하고.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 그걸 그렇게 은근슬쩍 들어가나? 그러니까 그게 저 대통령답지 못한 행동이지.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평 네. 평소 굉장히 즐기 쓰는 용어가 음. 공정 그렇죠. 뭐 상식 이런 이야기 음. 많이 했잖아요. 예. 그게 하나의 브랜드 체, 마크처럼 썼단 말이에요. 네. 그 대, 대선 기간도 그렇고 음. 이수위도 그렇고 뭐 지금까지 음. 근데 윤석열이 뭐 대포 브랜드처럼 돼 있는데 예. 그거 하고 이게 배치되는 거예요. 안 음. 네. 아, 맞아. 아, 그런거 이게, 저, 대통령이 좀, 제발 좀, 정정당당하면 좋겠는데, 좋한걸 네. 또, 이런 그, 그, 그 모습을 어. 하는 행동 보면은, 네. 굉장히, 그 뭐, 정정당당한, 네. 어, 그렇게, 저, 의리의 사나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네. 실제 하는 거 보면, 이게, 좀, 좀 심하게 아마 비겁한 거야. 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건대 내일 영향. 아, 잘못하면 잘, 잘못했다. 어. 잘못면잘했다 이래 하면 되는데, 네. 아, 사람이 뭐 잘못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 영빈관에 만약에 이 영빈관을 이용한다면 예컨데 홍보수석이나 네. 지금 대변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네. 이걸 설명을 해야지. 설명 해야지.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사용하려고 한다. 근데 그걸 모른 상태에서 그냥 사용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음.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걸, 저, 청와대, 이제, 국민에 대한서 되돌려 줬는데. 예.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활용, 음. 그, 그걸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 지난 7월 달에. 음. 예? 예. 본관과 관저 등은 상설 미술 전시장으로. 그렇지. 예? 활용한다. 본관과 관저는. 관저는 예. 상설 예. 미술 전시장. 상설 거기 전시관으로,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예. 빈관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지, 나오지. 윤빈관은 기획, 전시장으로 바꾸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기획 전시장이라는 거는 네. 그, 그때 새로운 그 새로운 뭐, 어, 그뭐어그 이벤트로 그렇죠. 할때그 기획 확, 해가지고 네. 어또뭐 고마나 컨텐츠에서 김문희 선수가 어, 어, 또 거기서 뭐 활용한다. 전시 전문가니까. 아. 아, 기획, 그러니까 기획 전시고 되잖아. 공간과 아. 어. 관저 관저는 상설 상설 전시관장으로 한다 미술 미, 미술 전시장 네 상설 미술관으로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상설 미술관으로 그런데 네. 하여튼 그게 이제 아니 우리나라 뭐 대표님도 그 얘기 하신 것 같아 네. 우리나라 이거 늘그 하여튼 늘린 게저 미술관이다 이게야 국이는 품이 많아 엄청나게 많죠 많아요. 그리고 지금 지방에 가도 미술관이 다 거의 다 있고. 음. 그, 우리나라가 필요한 게 꼭, 그, 문화예술을 진행하는 걸 좋은데, 음. 미소관만 그렇게 더 필요하느냐. 음. 더또 필요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하여튼 그것도 고개가 좀 갸우뚱했거든. 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일단 그, 안을 냈어. 예. 문체부 장관이 정식으로. 그런데, 문체부 장관 있잖아요. 네. 이래도 한마디 해야 돼. 그렇죠. 어, 그럼 뭐, 영민관, 뭐, 그 기획전시장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음. 그럼 뭐, 기획전시장을 바꾸고 나면 대통령이 각종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아, 그렇죠. 그러면 그 기획 전시 소요가 없을 때만 그러면 대통령 행사를 하는 건지 음. 모르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이걸 뭐가 청와대 대통령실의 대변인이든 음. 아니면 뭐시민사회소이든 누가 책임 그 관련된 수석이 예. 이것에 대해서 배경 설명 해줘야 돼. 또는 문화체육부에. 아니, 문화체육부 장관을 해야 된다고. 네. 담당자가 해야지. 네. 근데 아무 말이 없어, 아직까지. 아 이미 이거는 저 영빈관하고 상춘제는 고정 그 대통령이 재사용은 이미 이제, 이거는 거의 고장화 돼버렸어요되버렸죠 예. 되돌릴 수도 그러면 없고. 그러면 기획전시장으로 하겠다고 한그 문화체육부의 그 청와대 사용. 예. 네. 기획은 그냥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지. 야, 뭐 이런 게 있냐, 이거.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저 뭐, 네, 동상수님. 갑작님 진짜, 은근슬쩍. 이걸 아는 거야. 아니야. 네, 아니야. 이게 음. 정도가 아니야, 정도가.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제목에 무속으로 뭐 탈출인가 해놔, 네. 해놓으셨는데, 네. 하도 이게 청와대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전하고 무리수를두는게 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는 공정, 그 다음에도 안 맞고 상식이다. 네. 아, 공정이 안 맞는 게왜냐면 국방부 그 신청사를 그다 옮기게 하고 그게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 그런 얘기 해요. 국방부 대통령실이라고 그런다니까왜냐면 음. 거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국방부 어, 시, 16개 부대. 네. 6500명이 근무하는 데에요. 음. 그 연쇄이동이 막 일어나서 네. 국방부가 신청사에서 대통령실 이전을 하는 바람에 음. 국방부로 비워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합참으로 일부 들어가고 국방부 그 시설본부에도 일부 들어가 고막흩어지거든 네. 그러면 연쇄이동이 다 일어나 잖아요 음. 사무실도 쓰는 게. 그래서 6500명 16개 부대에 그 영향을 줬단 말이야 네. 그리고 주고 상당히 그 혼선이 있었는데 예. 얼마나 그 국방부 근무했던 음. 그 장병들 군원들이 네. 좀 불편하고 네. 말은 못하고 아니 이제 불만있었어요 그렇죠. 안 불편도 불편이지만 네. 근본적으로 안보를 건드린 거 아니에요. 그 안보 시설이 그리고 네. 대통령 그 위상이 참안 맞아요. 진짜 안타까운 음. 게. 그 가서 보면 저한 직접 가봤잖아요. 행사에서 가지고 육군에 가니 그 합참 전문 어북한부 음. 들어가는 저 뒤쪽에 후문이 있고, 옛날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실 때는 저 밑에 그 국립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쪽으로 해서 미군 부대를 지나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네. 그거로 출퇴근을 하셨다 하더라고. 음. 그것도 웃기잖아. 음. 한나라의 대통령이. 근데 저 정문이 국왕 정문이 하고 정문에서 오른쪽 으로 가면 합참또 정문이 있어요 네. 그게 그~ 굉장히 중심이 짧아 청와대하고 비교가 안돼 네. 근데 그~ 그게 뭐~ 그~ 그~ 정문 쪽에서 보면 또 구간이 있어 네. 구간을 지나서 대통령실이 있는 국왕 신관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다 그게 또, 오른쪽으로 합참 있고, 왼쪽으로 국방부 군무지원단 있고, 네. 앞으로는 국방부 시설본부 등대, 아구, 16개 부대, 군무를 다있다니까 네. 그럼 꼭 대통령 집무실이 네. 국방부 영내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야. 음. 아, 그거 희한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있던 인원들이 음. 막 뒤섞여 있어 네. 국방부 장병들 걸어다니지 국무원들, 병사들 다니고 음. 청와대 경호원 뭐 직원 막다니는데 뒤섞여 가지고 야, 근데 대통령실이 음흠. 이렇게 예. 그국방부 근무하는 분들하고 뒤섞여 가지고 이렇게 네. 이게 그 그래 임시로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항구적으로그렇간거 아니에요. 저는 왜지이 그 서로 간섭도 생기고 불편하고 네. 말이죠. 이게 나, 이제 생각마다. 대통령의 이제 당선이 됐는데 네. 그 대통령을 참 만들만한 만들만한 세력도 아닌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우연찮게 대통령에 네. 오르게 된 거죠 대통령 권력에 <웃음> 좀 급하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 졸속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대통령 임기가 우리나라가, 저, 1987년 체제 네. 이후에, 네. 반임제가 됐지 않습니까? 음. 5년이야. 네. 5년이라면 굉장히 짧아요. 네. 짧은 기간 대통령 할 일이 많아. 네. 그러면 그게 다또할 수도 없어. 음. 그럼 굉장히 급선무 국가 이게 아주 어 핵심적인 그렇죠. 연계된 이런 이슈를 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음. 그것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이전 이 문제는 음.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요. 절대적으로 오히려 이거는 그대로 둬야 돼. 왜? 음. 원인이라는 인기가 너무 짧고 예. 바쁘기 때문에 음. 근무 환경이라도 여건이라도 안정적인 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음. 대통령이. 네. 어? 거기에 흑시간 흡입할, 그게 여유가 없어. <웃음> 그럼 청와대 공무 하면서 음. 다른 급선물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거야. 네. 아, 북한 핵미사일 문제라든가. 그그 그렇죠. 어? 다음에 경제 문제. 네. 지금 굉장히, 뭐, 굉장히 그냥 내려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지금. 아니. 음. 세계적인 또 현상이기도 음. 하고. 음. 이걸 캬, 집중해서. 음.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적폐. 네. 이 문제가 국민들 음. 엄청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죠. 쌓인 게 너무 많고 네. 말도 안 되는 뭐뭐저저저그저 저저그저 선거 부정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이런 거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는 음. 게 해도 네. 국민들이 쫓아가 힘든데 남대없이 네. 청와대 이전까지 해가지고 스스로 네. 자성자박을 한 거야. 자성자박 아. 그렇죠. 네? 자성자박이는 표현이 참 너무 좋아요. 네. 자성자박을 네. 해가지고 그냥 이거 너무 불편하고, 막, 이게, 음. 이게 이제, 좀 이제, 그, 국객에도 안 맞고. 그렇죠. 뭐, 자기들 얘기했잖아요. 뭐, 국가 전통성, 역사와 전통성 개성하고 국격 실용 경호를 위해서 이번에 융비했었다고 그랬거든. 음.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이 아, 그 다음날 발표를 했어요. 그럼요. 그러면 그럼 뭐, 역사와 전통을 개선하는데, 그거는 역사와 전통을 개선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안했다저저저저 고려, 난경궁투부터 경국궁호원그 네. 다음에 음.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던 음. 그 역사를 무시했다는 네. 거 아니야? 네, 네. 자연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어? 음. 그 다음에 국경 얘기를 했잖아요, 국경. 국경이 해서 음. 그럼 국경이 안 맞다는 얘기 아니야? 아, 한마디로 말하면. 어? 음. 용산 대통령실은 네. 국경이 안 맞다는 얘기야. 그럼 자기들 자연했어요 자연 사실은. 그 다음에 뭐 실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음.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음. 실용적으로도 너무 불편하거든. 그렇죠. 국, 아,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국립중앙박물관에도 네. 하고 말이죠. 또 어떤 데는 호텔에서도 하고 관제에서도 하고 막 네. 왔다 갔다 한 거야,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저, 신문에 네. 조선일본가? 만찬장차도 삼천리를 헤맸다는 네. 거아니야 네. 돌고 돌아가지고, 그래, 됐버린 거요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을 내렸다. 어. 예. 그래서 영국의 더 타임스 같은 경우, 물론 국내 연합뉴스의 보도를 인용했습니다만, 이것은 소위 말하는, 아, 청와대 저주다. 아, 청와대 저주라고 하는 이 무속적 판단. 여기 들어가면은,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전처를 받게 된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 실제 그 얘기를 네. 했으니까. 네. 왜냐하면, 건진법사가, 건진법사라는 음.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 어디, 뭐, 저, 대통령 당선대 어디 갔을 때, 뭐, 이렇게 아, 치고 말이지. 당선되기 전이지. 에, 막, 그, 런 장면이 막, 화면으로도 왔잖아요. 네. 천공이 아니라, 천공이 아니라 건진. 건진법사가 뭐라 했냐면은, 네. 윤석열은 북악산 밑으로 가면 급사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어디어디 잘해. 그게 유튜브에도 나온다니까. 아, 실제, 실제 그 발언이. 권진법사의 네, 발언이. 발언이. 그다음 천공서성이라는 분 있잖아요. 네. 이분이 사무실이 저또 용산에 있더라고. 몇년 음. 전부터. 예. 네. 집무실에서 한 천미터밖에 안 돼.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kg 그 정도에? 네. 천공 어, 이분이 이분이 또 무학이야. 무학. 글자도 음. 못 쓴대요. 네. 글도 못 읽고. 근데용산에 힘을 쓰려면 용이 여의주를 물고 와야 된다. 음.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2 0 1 2고 참사 났을 때 네. 나고 그때 막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조준이 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 보고 막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회가 왔다 이거야. 음. 아이들이 큰 진량으로 희생해야 된다. 하여튼, 그거, 뭐 하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죄가 왔다라고, 이, 이, 완전, 이런, 이런 참사를 두고, 음. 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 참나. 이거 굉장히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음. 이게 그냥 막, 그냥 실제 발언이 많이 나 오고, 나도 지켜 들어갔거든요. 이러니까 자꾸, 어, 무소하고, 음. 어, 연결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국민들의 90%를 그렇게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상식하고 안 맞으니까. 아. 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 이, 전공, 서성이나 이분들, 부부가 다 잘한다고 그러던데, 이분들한테 영향을 진짜 받았나? 음. 청와대에 옮기는 것을? 음. 그렇게 이제, 사, 그, 일반 국민들은. 네. 그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사실이든 아니다 하든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건 틀림없고. 음. 또 무리하게 청와대를 옮긴 것도 국민들은 그걸 느끼고.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다 이게, 아 그래서 그랬나 이렇게 음. 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런데 또그그러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게 결정적이된게 음.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예. 김호중 그 TBS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음. 전공이 그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사전에 답사를 해가지고 음. 아여기는안 아, 되겠다. 그래서 음. 어, 다른 데로관절을 바꿔야 된다고. 음. 이야기를 해서 외무부 장관으로 옮겼다. 네. 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김종대란 자가. 김종대가. 네? 음.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실에서 고소를 음. 했어요. 네. 어, 뭐, 허위사실 유포, 뭐, 명예에서 뭐 이런 거겠죠. 그 고소, 이건 정식으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음. 이거 밝혀지겠죠. 그런데 음. 이제 김종대 전 의원 같은 분은 음. 이것이 굉장히 자신한 지이 있대요. 보니까 어느 방송에 스피커인가 뭐 하여튼 유튜브 방송에 음, 다시 나왔어요 네. 나와 가지고 음. 자기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야. 음. 그럼 그걸 분명히 또 국방부에 근무하는 아는 사람한테 전해 들었다 아.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아 스픽스 음? 음, 우리 정원철님딱 나오네 스픽스 스픽스 맞아 스픽스. 아. 에 그런데 너, 나는 이 얘기를 믿고 싶진 않아요. 음. 왜냐면 이게 이게 이게 사실, 사실이 면 엄청난 국정농단이거든. 그렇지. 예. 네. 음. 최순실 그 최순실 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묶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음. 이거는 뭐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예.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 증거란 말이야. 네. 이게 만약 사실이면, 은 아. 그래서 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거 뭐 배판에서 가르치겠죠. 음. 근데 이제 김건희 의사까지, 우리가 대통령 되면 뭐, 영빙한 옮길 거야. 음. 어, 서울의 방송. 그렇죠. 김영수 기자한테 그런 이야기까지 음. 한개다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야 이게 뭐가 상식적으로만 좀, 뭐. 이거 뭐,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하나 해놔니까 자꾸 이제 이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예. 음. 네. 그니까, 이 일반, 그. 참, 이건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한테는. 아, 악수예요. 대단히 참,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줄 뿐만 아니라. 예. 네. 이게, 어, 임기를 마친 뒤에도. 예. 네.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지금 뭐 예컨대 뭐 건진 법사다 무슨 천공이다 이런 사람들과 그 둘러싼 여러 가지 풍설들, 네. 이 풍설들에 그렇게.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조사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판이 네. 에미이게 해보가 됐기 때문에 네. 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님 입장에서. 네. 말도 안 된다, 억울하다, 음. 음. 이런거 고소까지 하셨겠죠. 네. 근데 맹백백하게 사실이, 음. 사실대로, 뭐, 거짓이면 거짓이고, 네. 낭설이면 낭설이고, 음. 아니면 사실은 사실이고, 이걸 밝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바, 바, 밝혀야 되는데, 음. 이게 저, 11월 18일 MBC 이기주 기자가 대통령 그도 스태핑 할 때, 예, 예. 대통령이, 어, 저, 끝나고 막, 돌아가는데, 뒤, 음흠. 뒤에다 대고, 음. 뭐가 아기, 아기지기에 요, 이래가지고, 음. 근데 이, 게이 그, 기자도 정말 그, 그렇게만 안 되죠. 아무리. 음. 대, 몰상식 아닌가요? 진짜 몰상식하고, 음. 대통령한테 아무리 그래도, 음. 기자회견 끝나고 돌아가는 대통령한테 뒤에다 과함을 주고, 이건 완전 그냥 행패를 부린 거야. 행패지고은 네.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서 도어 스태핑 저거 음. 나는 원래부터 도어 스태핑 그만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 하더라도 최소화 네. 네? 꼭 필요한 데 매일 아침 그거 말해죠 숙제하듯이 음. 그 너무 부담스럽고 또그걸 통해서 벨트 득이 된 것도 없어요 윤석열 음. 대통령한테 네? 도어 스태핑을 음. 통해서 오히려 지지율을 깎아먹으면 깎아먹지 그 도어 스태핑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지나 이게 이미 개선된 게 없다니까 근데 도어 스태핑을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실체, 네. 실체가 오히려 다 드러난 거 아니야? 그렇죠. 어? 네. 그리고 새벽 다시 일어나시고 음. 도수들이 준비하신다는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게 얼마나 스트레스야. 그런데 음. 네. 이게 진짜 울고 싶은데 빰들이 준 거야. 이기주의 MBC 기자가 네. 윤석열 대통령. 음흠. 그러고 도수들 중단할 뻔했잖아. 네. 네.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브랜드가 두 가지인데. 네. 청와대에 안 들어간 그러니까 거예요. 청와대에 이전한 그 가장 큰 맹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이것도 이제 소통해야 죠 지금 예. 이것도 그렇지. 예. 이게 국민과 가까이 하겠다고 한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렇죠그 이것도 이제 지금 영빈관 사용 뭐 어, 상춘제 사용 이런 걸로 그, 지금 이제 공수표가 됐고 그 그러니까 다음에 도어, 그다음에 도어 스태핑도 또 지금 이게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 한 얘기가 있어요. 3월 달에 네.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음. 언제든지 음. 지켜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네.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그건 완전히. 그런데 이게 도스크피을 굉장히 미화하시가지고 말씀하셨다고. 아. 아니 대통령이 이게, 이게 날라가 버렸어. 대통령이 <웃음> 일하는 것을 국민들이 본다. 이게 지금 무슨 뭐 방송국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아니 근무하는. 그런데 2 1일부터각 음. 정부 부처 대통령 업보 보고 시작되잖아요. 네. 뭐라고 그래서 발표했어요. 정시으로 음.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예예. 예. 전문가 한 명, 음. 일반 국민 한명 배석시킨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옆에.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겠다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코미디야. 왜냐하면 그게 정부 부처에서안보부서뿐만 아니고, 부처에서 아니고 그보호 자체가 그게 국가 기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음. 거기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통령이 보고 받고, 음. 음, 내년도 업무 방향, 이런 지침을 대통령이 하달하는 자리잖아요. 네. 그의사결정이일어 나기 전에 과정에 일반 국민까지 그 참가시켜가지고 대통령 옆에 앉아가지고 떻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나는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야. 완전히. 세계 싸...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 있어? 싸구려 포퓰리즘. 싸구려 포퓰리즘의 극치지. 어? 그건 말이 안 되지. 야 그게 지금 장난치나 지금? 그니까, 이 말, 어? 말씀하신 게, 어.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자체가 민주의 발진하고, 이하고 딱, 이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이것부터가, 이건 위험한 사고야. 그야말로, 삼류 기획이야. 어? 삼류 기획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게, 이게 업무보호라는 게. 네 예. 예. 예데 그,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의 아, 어, 간부들이 와서, 예, 예. 이제, 예컨대 지금 영빈관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예.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예. 이걸 접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씩, 예, 예. 아주 귀중한, 이게, 기회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느냐. 그냥 장관 놓고 둘이 떠들었잖아. 예. 그 옆에 뭐, 어 비서실장하고 뭐 어? 수석도 앉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데 음. 이런 결정을 음. 윤석열 대통령 지시해서 이렇게 어, 정부부처 대통령 업무 보고를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거지,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니까, 예. 음. 위험한 그게 장면이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참. 그럼 거기에 정부부처에서 아, 예를 들면 기, 기, 기재부... 기 아, 아니여 저. 저 기재부에서 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쪽 하면서 뭐 그래서 음.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를 했다 이거야. 대통령, 어 그래 그 좋은 생각이요. 에 해서 그게, 그게 그냥 그걸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일반 국민 이 들었다 이거야. 그리고 그게 일반 국민까지 배석을 시켜가지고 듣는데 <웃음> 기자들한테 그걸 저 언론 그 당연히 오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서리건 정책이 그냥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래, 그렇지, 그 나도 그, 혼선이 생기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는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는지 그렇지, 그렇지, 그는기 그렇지, 그렇지, 그거지 그렇지, 그렇지, 을렇지그렇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그럼는그 국민을 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그 아, 쇼지, 아니, 터무니없는 <웃음> 기획이지. 그러니까 나는 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아.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예. 네. 그, 12구 이태원 참사이잖아요. 네. 이게, 용, 대통령, 그실 어, 용산 이전하고. 음. 전혀 연계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어. 음. 간접적인 약간 영향을 줬다는 걸 보는 게, 그건 상식적이야요 음. 왜냐하면 이게, 그날 4,860명이. 예. 네. 도심 집회 시 대비 경력 예. 경찰 병력이죠. 경력 4,860명이 배치됐거든. 그런데 네. 제가 계산하니까 1,420명이 대통령과 관계되는 데배치어됐다고 음. 그러니까 어, 집회 시, 대통령실 앞 있잖아요. 삼각지 네. 집회 시위 현장에 1,100명이 배치됐어요. 네. 그다음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200명, 음. 아 120명. 그다음 에 한남동 한 관저 있죠. 무장 공간 옮기기 전이죠. 네. 11월 7일에 거주 시작했거든요. 음흠. 그 전에 일어났잖아 12구가. 그렇죠. 200명 음. 합치니까 1,420명이에요. 네. 이게 4 8 6 0 1,420명 이 대통령과 관계되는 데 옮겼잖아 배치돼. 그러면 실제 대, 그, 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몇명 배치는 137명이 배치됐어요. 굉장히 굉장히 적은 인원이야. 그런데 이미 경찰이 어 할로윈 안전사고 우리 정보 보고에 용산서에서 작성한데 이게 상당히 이런 게우려가 된다고 나왔고 2년 전에 할로윈대 종합치안대책에는요 인구밀집을 위한 압사 이 음. 예상까지 놓았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태원에 매년 할로윈대 축제가 일어나는데 2년 전에도 압사 얘기가 놓을 정도로 음. 사고와 항상 거기 일어날 가능성이 경찰이 판단한 데라니까. 네. 그랬으면은 이걸 집중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예방 활동을 해야 돼. 응. 음, 예? 음. 네? 음. 볼리스 라인도 치고, 이거 분리도 시키고. 네. 근데 137명 가지고 택, 특 없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야. 응. 음. 137명도 이런 압사라든가 이런 대비가 아니고 마약 단속 이런 데 많이 들어다는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거는 간접적으로 최소한. 네. 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한 것이 음. 이태원 참사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안 줬다는 거는 틀은 없어요. 음. 그래서 이런 걸이렇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도 불편하고 국회기도 안 맞고 경호에도 네. 문제가 있고, 음. 그다음에 역사 전통 개성에도 문제가 있고, 음. 어, 그다음에 이게 그 시설 예산 낭비거든 이전하면서 네. 어? 예, 많이 들어갔고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 음. 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네. 이안면 부분적으로 재사용할 문제가 아니고, 야. 아예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시라, 이게. 그렇지. 들어가시고, 그, 음. 어, 막말도한실라고 한한 음. 비서동하고 거리가 있어서 소통이 좀, 그게 있으면 음. 차라리 옆에다가, 예, 예. 미국 백악관 옆에 행정동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 어, 아이잔, 어, 아이잔하우 어, 어, 행정동이, 오피스 음. 빌딩이 있어요. 내가 그거 직접 가봤어요. 네. 그전, 그거 한 5층 되나? 음. 그런 거 하나 치라, 이거야. 음. 그, 그, 주변 경안하고 어울리게. 음.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빨리 해소를 해야지. 음. 이 상태로 용산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거는 음. 윤석열 대통령 그 본인한테 그, 너무 불편하고 개이안 맞아. 음. 어. 그, 용산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호적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영빈관하고 상춘제를 저런 식으로 음. 국민들한테 다 개방해놨다. 네. 그날 또뭐 다시 좀 국민들 또 차단시키고 하고 이것도 음. 한계가 있어요. 그럼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청와대가 7만 평이거든요. 네. 그 7만 평에서 이제 과거엔 7만 평을 독점적으로 다 사용을 했죠. 그.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급적 국민들한테 개방은 하되 네. 예컨대 본관. 네. 춘추관 네. 대통령 관저 네. 그다음에 상춘재이몇 네. 가지 덩어리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경호실도 그게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그 연무관, 경호 그렇죠. 네. 경호실도 그게 그냥 무슨 어, 경호실이 아니라 경호실이라는 게 이게 국가 안보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 옆에 연무관도 있고 네. 이런 근본적으로 그런 건물을 다시 사용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이, 소위 말하는 멀찍하게, 널찍하게 있는 그 공간은. 그래 국민들한테 맞아요. 개방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 구, 그걸, 그, 네. 구조를 다시 재설계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건, 아니, 그건 내가, 나보고 설계를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도 있어. 아,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아니, 내가 청와대를 하루 이틀 있어 본게 아니야. 그러니까 구조가 다 나오잖아. 다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있지. 그리고 지금 영빈관 지난번 신축 예산 뭐 올렸다가 막막 음. 막 야당에서 네. 비판이 거세고 국민들도 별로 그렇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음. 대통령 이 철회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우리나라 진짜 그게 없거든. 외빈들이 왔을 때 음. 국빈이 묵을 장소가 없잖아요. 아, 그럼 내가 명빈관인데, 게... 그럼요. 영빈관하고 그 녹지원 음. 쪽에 경치좋은데 음. 네. 그. 베아가르 무슨 나... 블레어하우스처럼 네. 음? 중국의 조호대처럼 음. 그 겐치 좋은데 정말 그 나라 저그그 그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음. 예? 한옥 스타일로 네. 그 예빈 숙소를 네. 신축을 하, 하면 좋겠어. 음. 차제 어차피 이래 됐으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음.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 그런 것들 일부는 네. 조금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예? 네? 어쩔 수 없다. 얘기... 아니,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양해를 구하고 말고도 없어요. 네. 7만 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에 깊숙이 들어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사하는데 한 달도 안 걸려. 음. 용사는 계속 근무를 하고, 한남동도 계속 쓰고, 음. 그 쓰는 동안에, 신청하고. 청와대를 다시 예, 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지. 그리고 지금 신축을 이제 그 비서동 신축도 음. 지금 비서동을 이용하다가 그그 음. 그 사이에 지어서, 그렇지. 어느 음. 날 갑자기 딱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비서동 그쪽으로 싹다 그 그냥 그물고. 그럼요, 그럼. 그다음에 그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그 개방하고 국민, 국민들. 어? 그 국민들 와서 거기에서 그리고 그, 우리가요, 네. 지금 자꾸 개방, 개방 그러는데 네. 그. 네. 어, 대통령, 그, 소위 말한, 이제, 그, 청와대의 부지라던가, 네. 무슨 경복궁이라던가, 네. 하는 그 땅이라는 데는, 음. 그게 참 개방을 할 때, 음. 거기에 역사와 전통과 우리의 참 족적이 다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개방을 할 때도 대단히 신중하면서도, 이 전통과 문화를 다치지 않고, 이걸 국민들한테 정말 스마트하게 이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처럼 저렇게 물을 확 열어가지고 무슨 뭐, 어? 그게. 폭동이라는 것처럼 집어넣고. 그러니 그, 백악관도 일부 개발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백악관 본관 건물 있잖아요. 네. 거기에 반을 나눠 가지고 네. 중앙에 위에는 이제 관저야. 그렇죠. 근데 이스트 윙 있고 웨스트 윙이 음. 있잖아요. 네. 웨스트 윙에 대통령 지금 집무실 오불오피스하고다 있다고. 이스트 윙은요. 개방이나. 그 주말에 우리 그 가면은 그 구경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스트 윙은 역대 대통령 그 기념관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 네, 시행착오를 이제 8개월 했기 때문에 네, 어, 백악관의 부지와 구조하고 청와대는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걸 뭐 직접 비교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러나 이제 청와대는 그 부지가 워낙 광활하고 어? 한마디로 이땅한 평도 금쪽까지 생각하는 그런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 네, 이걸 뭐, 와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됐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용산으로 이전한다? 그것도 무슨 뭐, 개항신문 탈론보고, 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다, 어? 얘기했, 자기들이 이야기했잖아. 안, 안 믿기는 얘기인데, 어. 하여튼, 이제, 이번에, 영민관 뭐, 부분적으로 청와대 재사용하는 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하신 것 같고, 음. 그거 뭐, 불편한 거 계속 얘기, 이제 갔다 왔다 할, 그건 아니고, 했는데, 이제, 그걸 좀 해명할 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왕이 결정하신 거, 더큰 결단을 내려서, 아예 청와대로 붙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해가지고, 네. 내년 1월에 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네. 그건 뭐, 어, 이루 형언할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될 거라는 확신이에요. 제가 예상인데요. 네. 조금 더 있으면 연무관 있잖아요. 음. 그 경호원들 그 훈련하는데 예. 체육관. 네. 그걸 경호원들 훈련을 위해서 재사용 이야기 놓을 거예요. 음. 할 데가 없어. 저 자, 저 그럼요. 저 중에 그럼. 집중에. 건뭐 말할 거 없는 거. 그렇게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아. 그러면 뭐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최 수장님 말씀대로 헛발질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네. 자.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예. 오늘. 아, 어, 그, 정지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예, 네, 네, 네. 100% 이제 당원 투표로 하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아, 자기 당대표. 당대표. 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그러대요. 네, 그렇죠. 친윤, 반윤, 갈라선, 보수. 예. 네. 윤석열, 유승민 놓고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근본적으로 어, 우리 제동님 말이에요. 예, 예. 자, 어, 경선율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그것도 정당당당 하지 못한 거죠. 왜죠? 음. 아니, 경선율을 갖다가 <웃음> 음.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뭐 얼른 변하게 이 이슈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에, 국민들도 많이 아시, 아실 거예요. 느낄 거예요. 어, 왜 저러지지 않은데 한마디로 어떤 특정 후보 예를 들면 윤석민 후보라든가 음. 윤석열 대통령 하고 잘 맞지 않는 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그런 분이 된, 대표가 되면 굉장히 어,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하고 음. 뿐만 아니라 국정동력에 뭘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것 같다 음. 하는 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후보가 보면 은 일반 국민 여론 인 지지율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게임 이안 돼. 음. 현재까지 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예. 이게 아니니까 그 그런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그러면 안 좋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네. 지금 국정 지지율도 조금 올라갔지만은 그래도 네. 이그 그 동력을 받으려면은 음. 당 대표가 확실히 좀이 받쳐줘야 되는데. 끌고 네. 오는 사람이 돼가지고 계속 그좀 불의 파이 나오고. 오히려 국정 동력을 깎아 먹는다 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거 그 국민 일반 국민 여론이 높은 사람보다 그걸 어당 쪽으로, 네. 어 당심으로 이 높은 사람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게이책이야 이, 이, 이 그러니까 네. 그저저 저 당원 투표 100% 음흠. 이 반영해서 그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너무 수가 보이잖아요. 음. 그 대통령이 정정 당당하지 못하다. 음. 어뭐 이렇게 보, 보는 거예요. 자, 정민당들이 봐. 뭐. 국민은 안중이 높나? 자, 이런 이, 이 이것은요. 이것은 제가 볼때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예, 예. 경선 룰을 바꾼다. 네. 그게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유승민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면 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유승민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그 대통령 입장에서 그냥 지켜보려는 게 뭐, 만약에 그러려면 큰일인데 그러니까. <웃음> 이걸 지켜볼 수, 그러니까 눈뜨고 당하는 거야.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대로 가면 지금 어떻게 되죠? 유승민이가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돼요. 음. 유승민이가 지금 저 사개 여론조사 기관 공동 MBS 조사에 네. 일 전체 여론은 27%에요. 그런데 네. 미디어 토마토라는 데가 있어요. 음. 거기는 무려 37.5%에요. 유승민 지지가. 네. 데 작년에 6월달에 그 전당대회 했잖아요 국민의힘. 예. 이준석 기가 됐단 말이야. 응. 음. 그때 전체 여론조사가 30.3%였대요 한달전 여론조사에가. 예예. 그러면 유승 유승민 지금 이분이 이준석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음. 여론 그 조사 그 지지율이. 네네. 네. 그러면 그 그런 식으로 하면 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거 난감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무슨 타겟책이 뭐냐 하여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이 그러면 일반 국민 전체 여론조사 비율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라 으흠. 아예 그~ 바, 아예 반영하지 않고 그~ 권리당원 예. 투표만 적용하면은 좀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왜 건강한 요아하냐면은 국민의힘 지지층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예. 바뀌어요. 음. 유승민 후보가 10% 로 떨어져. 예. 국힘, 국민의힘 아, 지지층.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안철수 후보가 더 높아요. 음. 그 다음에 나경 후보도 더 높아. 음. 유승민 후보보다. 그러니 이게, 아, 그러면 이게 희망이 있다는 거지. 대안으로. 예. 그렇게 한, 그런 계산 끝에 이게 지금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음. 당은 개정을 하는 거지. 당은 네. 제26조에 계시답니다. 음. 그건 이제 로 오늘 비대위에서 의결했고, 내일 그 전국 상임위에서 개최하고, 금요일에 전국위원회 개최해서 확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밀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일사천리지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네.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네. 네. 자, 그러니까 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이 기획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거야. 네. 내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건 뭐냐면, 네. 이준석하고 유승민하고는 동거할 수가 없다.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응. 내가 초지관 가장 먼저 내가 주장한 사람이야. 그 당을 새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 당을 새로 만들는게된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 우리 그러니까 소위 말한 윤석열 신장개혁. 그렇지, 그렇지. 그에게 여러분 주장을 하셨어 여러분 주장했지. 그러니까 이거 저 이거. 그니까 지금 예 근데 지금 와서. 유승민이가 당선될 것 같으니까, 그, 경선룰을 바꾼다. 이건 일종의 사실은 범죄행위에요. 그러니까, 그, 그 저, 당선되셔가지고. 이건 범죄, 이건 말이야. 근본적으로 이게 뭐, 왜 범죄행위냐면, 이건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유승, 유승민이가 얘기했잖아요. 응, 음, 아니, 유승민 얘기를 떠나서. 불법이라 그래. 어. 당한 음, 투표, 100... 빠르는 불법이다. 음. 박근혜 공천 개입으로 2년 징역형 받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윤석민 이 후보 입장에서는 와 너무 아니 막하자는 거지. 막하자는 막, 건데. 마장 떠자는 얘기야 지금.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감정을 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윤석열이가 싫다고 해서 윤석민을 지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 음. 우리가 이제 아, 유승민 지지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원천적으로. 이야, 보기는... 이게, 그렇죠. 네. 어. 자, 이, 마찬가지로 유승민이가 싫다고 해가지고 윤석열을 편, 맹목적으로 편드는 것도 잘못된 거다. 해,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유승민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양 그, 힘을 보태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여기서 네.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렇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그냥 망해도 좋다. 응? 그러면 뭐 개판 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유, 뭐 차라리 유, 유승민이가 나와가지고 윤석열 잡아줘라. 네. 어?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있지. 그 윤석열 네. 대통령한테 실망하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겠네. 사람들은 또 생각을 바꿔가지고, 유승민이가 좀, 윤석열 손좀 봐라. 네. 이럴 수가 있는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밉다 하더라도, 야, 미움,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유승민이가 당권을 가져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 이건 곤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아주 복잡한 문제인 거야. 아주 해오라쁘겠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이건, 이준석과 유승민을 배제하는 상태에서 다시 판을 만들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음. 3월 10일 날, 10일에 당선됐죠? 네. 그, 당선되시자마자, 네. 제일 급승무가 그거야. 응. 음. 그거부터 했어야 돼. 청와대 예전이 아니고. 청와대 이전이 아니고. <웃음> 권력의 <웃음> 판을 자기 중심으로 짜야 되는 자기가 거야. 자기가 그, 대통령 그걸 할수 있는. 네. 그, 그, 받침도를 음. 그런 식으로 나서야 된다 이거야. 그때 이준석이 문제도 골치 아팠잖아요. 예. 그때 확실히 정해버려야 된다 이거야. 그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그림도 없었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그 당시 인수위원장이라고 하는 안철수도 무슨 뭐 어떤 그림을 그, 그려가지고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그, 비존, 그림 자체를 그릴 능력도 안 되는 인간들이니까, 내가 볼 때는. 그때 좀, 그, 가시가지고 좀 도와드리시지, 그러어요 그냥 뭐 오라고 해야 가지, <웃음> 뭐. 수위원 <웃음> 어. 우리 같은 선에 가면은 우선 권력의 그림을 완전히 윤석열 조심으로 짜야지. 그렇지. 야, 아깝다. 그때. 유창균... 아니, 그때 내가 분명히 말한 거잖아요. 방송으로 그냥 주장을 많이 하라고. 그럼, 하, 박근혜 대통령의 예를 봐라. 음. 어? 음. 박 대통령이 왜 이걸, 왜 탄핵을 당했냐면, 음. 정권 초반에 그야말로 뭐 체면만 생각했, 하고 민주주의만 생각했지. 그 순진하게 한 가지. 그렇죠. 거. 자신의 그, 그러니까 소모양, 박근혜 신당을 만들었어야 된다. 네. 어? 그렇지. 이명박 대통령이 그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친박계를 음. 완전히 개멸시켰기 때문에 묵사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음 차, 5년 정권 유지가 가능했던 거예요. 음, 안타까운 일이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에요자 지금 보자고. 이게 얼마나 궁색한 얘기냐 이거 야. 이건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을 편들어준 바 밖에 없어. 그래. 그냥 유승민 너는 나쁜 놈이니까 네. 차라리 너는 그냥 유승민 잡으려면 뭐 모든 해도 좋다 이런 논리거든. 예. 네. 자 그런 게 지금 그 진영에서는 사를 네. 걸고 지금 이걸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뭐. 그런데 이게 이게 후보들이 있잖아요. 난립을 네. 해서 한1 1명 되대. 심지어 강신업 그렇죠. 변호사까지, 네, 김근희 여사 그 팬클럽 뭐 회장 음. 그룹까지 출마선을 했는데. 야, 이게 참. 음.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이게 과연 이제, 아,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이게 될 거냐? 그것도 체크해 본다는 거지. 내가 눈에 간단, 강조하지만, 지금 당원 구조가, 네. 지금 80만 명이라 하는데, 이, 80, 명 된다고 네, 이 80만 명이, 과연 마이너는 네 그런데 예 윤심대로 이게 돌아가느냐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음. 33%가 책임당원에 네. 네. 33%가 음. 20, 40이야. 20대, 30대, 40대예요.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게 이준석 전당대표를 음. 보고 떠는 사람이 많대요. 그 영향이 있다는 거지. 그건 압도적인 거야. 그럼 그 이준석이 또 그런 뭐 유승민 쪽그거잖아요 음. 그럼 굉장히 불리한 거라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게 지금 당원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당원 그 투표만 적용해도 네. 이걸 장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경당을 못하지. 그걸 해가지고 당원 개정해봐야. 어. 가장 먼저 내가 주장한 사람이지. 그럼 이준석이가 또 한마디 했어요. 아니 이제 윤석 이 유승민이가. 어, 당대표가 되지 않는 거, 되지, 되지 않도록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경선으로를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유승민이가 당대표가, 어, 안 되도록, 100% 보장이 되,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소매, 도박이 되네, 도박이.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골가 아프겠구먼요. 음, 내가 저도 작년까지 국민의힘 책임다운을 했거든요. 아, 이볼비다운을. 네, 내가 탈당해버렸지 음. 작년 그저 대선 그, 예. 그 하면서. 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소위 말는 내가 볼 때는 에, 아마추어들이 지금 아마추어들 진짜 아마추어인 거야. 근데 이준석 전 당대표 가만 안 있겠어요. 음. 1등 짜르고 5등을 대학 보내려고 하는 순간 그게 자기 모순이다. 뭐 이런, 장대표 자기가 개입하겠다는 음. 얘기야. 개입하겠다는. 자기 얘기. 당대표 이게, 이게, 저, 음. 선출에. 하여튼 내가 뭐이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 사람인데. 자꾸. 내가 그뭐 구체적으로 뭐 윤석열 편 들을 수도 없고. 음. 하여튼, 음, 이건 완전히 이제 그, 첫 단추를 잘 먹이다 보니까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야.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도리도리, 예? 네? 그 귀중한 시간에. 네, 귀중한 시간에. 어, 예컨대 어, 이준석도 제거하려면 빨리 제거해야 되고. 그렇죠. 이준석 제거와 함께 유승민 제거는 이건 뭐, 어? 동시에 잘라버렸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게 그 국가 지도자가 음. 가출야될 여러 가지고 데그결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꼬마 꼰데 요즘 안 보이니까 알턴이 쑥 빠진 것 같습니다. 정말 살것 같아. 어. <웃음> 꼰대? 네. 아 그렇습니까? 꼬마 꼰데? 예. 아이 닉네임이 아 이준석이. 음. 아 이준석이야. 네. <웃음> 꼬마 꼰데. <꼰대. 웃음> 아이고 그런데 <웃음> 이준석이가 슬슬 솔 놓자네 지금. 음. 참, 골치 아파. 어쨌건 유승민 이준석의 재등장은. 우리 윤카세TV는 무조건 막는 거야. 네, 이건 막아야 돼. 유승민. 네. 유승민. 그래야죠. 네, 이건 뭐, 음, 뭐 어,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음. 자기 원하는 사람이 당대표 되도록 음. 어. 아니 밉든 곱든 간에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뭐 당대표가 되고 안 되고는 그건 우리는 모르겠어. 네. 그렇죠. 어? 네. 그러나 대전제는 뭐냐 음. 유승민과 이준석은 우리는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야 돼. 어. 왜 그러냐? 박 대통령 탄핵의 주범이니까. 주범이니까 그 주범이 다시 부활해 가지고 어 지금 국민의힘에 당권을 준다는 건 그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지. 안 되는 거잖습니까? 유승민 뭐 차지 에 그냥 나가야 되겠다 밖에. 저, 밖으로. 국민의힘 탈당해가지고. 음. 저거 그 당을 새로, 뭐, 알아서 하도록 하는 그 괜히 여기서 뭐 그냥 해당해 하지 말고. 네. 이 큰일 났네. 자,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네. 네. 네. 네. 세 번째 걸로 한번좀 넘어가 보죠. 이른바 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이재명 문재인 청산. 지금 이걸 어떻게 에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문재동님은? 아니, 근데 이 일반 보수 국민들이 음. 윤석열 대통령이 찍은 이유가 있,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네. 아주 핵심적인 거는 제발 저악마이검 검사를 오래 평생 하면서 네. 또 검찰총장하고 이렇게 쭉 가족을 보니까 음. 아, 이 악마 대통령 되면 최소한 이거는 잘하겠다 싶은 게 있었어요. 네. 그는 이제 저, 저 문재인. 음. 이재명 이두 사람을 음. 바로 그냥 감옥에 서집고 있겠다. 음. 이 사람이면 뭐, 그거 는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좀 지지한 게사실은 많거든. 근데 음. 주변에 물어보면 아 윤석열 대통령 거뭐 대통령 되면은 음. 그것만 확실할 거다. 이렇게 음. 기대하는 사람 많아요. 네. 어? 근데 어 그냥 뭐 대도 뭐니까지금뭐 이제 8개월이 지났는데도 음. 두 사람 그냥 근제하잖아, 근제. 음. 문재인 대통령, 뭐, 근제하고, 오히려 거기 보호해 주고 있잖아요. 뭐, 경호구역도 300m 까지 해가지고, 음. 앞에서 떠들지도 못하게, 철저히 보호를 해주는 것 같고, 음. 이재명, 지금, 그, 저, 당시 대선대 경쟁자, 라이벌, 그는더 음. 성성장구해가지고, 음. 제1 야당에 막강한 169석의 의석을 가진 제1 야당에 당대표까지 되어버렸잖아요. 음. 국회의원도 되고, 어? 예. 그리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모든 걸, 이게, 저, 저, 뭐, 소위, 어? 음. 방탄을 막을 다다 치도록 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뭐, 전혀 손댄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보수국민들이 기대가, 음. 어, 많이 무너진 거죠. 음. 어? 탈한 거야. 어, 양 건이 왜 이러지? 그리고, 자기의 제일정적인데 그리고 네. 그렇게 비리가 많고, 으흠. 국민들의 원성을 받고 잘못한 게 많은데, 저걸 왜 그냥 방치하다시피 봐주고 있지? 네.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돌아서는 거지. 응. 그, 보수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처신을 보고, 실망을 해서 지지율에도 영향 나쁜 영향을 준게 틀림없고, 네. 그런 상태 가돼요 그데 지금 보니까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는 물 건너간 것 같고 조금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근거를 네네. 말씀드릴게.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도 물 건너갔다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만큼 확실하게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는데 네. 좀 한계가 있다. 네. 왜? 거기에 핵심적인 인자들은막 줄줄 구속이 많이 됐는데, 직권들이 핵심적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인계가 된 사람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음. 박영수, 음. 근순일 대법관, 음. 박영수 특검당특검단장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걸 손도 못 된다는 거는 이재명이 봐주겠다는 그 같이 느껴진다 이거야. 거기에 이제. 불안해, 불안해. 거기에 박지원이가 들어가는 거고. 박지원이 들어가고. 음. 그러면 앞으로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보수도 뭐 돌아서는 거지. 뭐. 보수는 닥쳤던 개가 되는 거 아니야? 문재인, 이재명 앞에서 윤석열 으흠. 대통령이 그쪽으로 가다가 이게 유턴해버리면 네. 보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지하고 이렇게 다가가다가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방향은 모르겠어. 으흠.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마음이 보수들의 그 순수한 마음이 떠나는 거지 왜 실망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쇼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할 것처럼 할 것처럼 아닌데뭐 지금 저 박지원이가 있잖아요 박지원. 이게 아주 괘씸한 거야 음. 이게, 이게 이제 국민 사기교육이든 박지원 저전 국정원장이 네. 12월 15일이네 검찰 조사 12시간 받고 음. 어느 방송에 출연했잖아요. 네. 생생하게, 음. 야 근데 문전 대통령 아니고 내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다. 딱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글을 올렸어. 음. 그러니까 문전 대통령한테 보고했느냐. 네. 물었을 텐 것인데 전혀 말이 없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문 전, 문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검찰이 묻지를 않더래. 아, 그러니까. 그걸 봐주겠다는 얘기야. 아, 음. 그렇게 자기는 느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감을 그걸 받았다는 거야. 저 문재인 그 그는 아니고 제가 받은 감으로는 문전 대통령은 아니고 아마 재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 페이스북에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그게 렇 닥쳤던 게개개된 게, 게, 게 꼴이야 문재인 저 대통령을 이렇게 어. 해가지고 이번 수세 공무원 비행 사건 예.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월 1일날 세 공무원 비행 사건 자기가 최종승인했다고 자기가 예. 자인했잖아요 그저 윤건영 그 당시 그국정사항실장을 통해서 입장문을 예. 발표를 했거든 정식으로 예. 내가 최종승인했다고 했어요 예. 그럼 자기가 잘못한 걸 자인한 거라고 이거 예. 이런 진술 입장문까지 넣고 그 다음에 쫙, 뭐, 이런, 뭐, 서운 국정원장 구속하고 조사하고 박지원도 불러서 조사하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다 이거야. 그냥 그, 그, 그, 그까지 안 간다 이거야. 이렇게 좀 박지원 그 국정원장이 이 양반도 뭐 정치 구단자라고 자체 하는 사람인데 내가 받은 감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다 이거야. 조사 안 한다 이거야. 그렇게 받았던데 어떻게 할 거야. 그, 그, 걸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음. 우리가. 여기 보면, 이지은 님이 대실망 쇼만 하다가 큰 꼬다친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항상. 초이님, 게... 김건희 말, 우리는 보수가 아니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가슴속에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래. 갖고 있는 거야. 재구강님, 윤돌이, 그러고도 네가 검사하냐. 참 이게, 지금, 음. 뼈에 사무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렇죠. 아. 그게, 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참 많은 거 보면은. 아. 그이 실장이라는 분은 완전히 지금, 이, 우리, 심재동님하고 저하고 하는 이야기를, 어? 예. 네. 완전히 지금, 뭐, 이런 웃기는 분이 계셔? 윤석열과 북힘당 빠른방송은 하지 마시길? 어떻게 해서 빠는 방송을 했다고 지금 저러는 거야? 어? <웃음> 야안 아까 지금 이 실장이라는 분이 지금 계속 나와가지고 어 지금 웃기도 않는 논리를 얘기하는 거야. 유승, 윤석열이가유승민보다더 나쁜데 왜윤석열 편을 들으냐 이런 논리야 지금. 그러면 이 실장이라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 다 봐요. 그럼 유승민 지금 우리는 유승민을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유승민을. 어?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우리가 지금 끌어내릴 수는 없는 거야. 어? 그렇죠. 이실장이라는 사람 웃기는 짬뽕이야. 그러면 당신이 한번 끌어내봐 윤석열을. 어? 시양관 <웃음> 진짜 웃기는. 당신이 얼마나 보수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럼 당신이 한번 윤석열을 끌어내려 오보라고, 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유승민을 끌어낼 수는 있어요, 어?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거야, 지금, 어? 웃기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말이야. 어떻게할 건데, 윤석열을 우리가 지금 끌어내려올 수가 있어, 어? 우선, 유승민이가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을 섰기 때문에, 유승민이가 당대표 되지, 어? 그러면 유승민을 살려주고, 윤석열을,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되냐? 팔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잡버았네 진짜. 저런 인간들이 말이야, 어? 그러니까, 뭐, 저, 의견들 다 다양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도 넘어가지면안 돼요? 그럼 우리 방송 뭐하 하나, 어? 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아니 유승민을 봐주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아니 유, 아니 윤석열을 봐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응? 그렇그렇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참 이런... 지금 윤석열을 봐주라는 게 아니고 네. 유승민이가 누구야? 어? 음.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 잡은 놈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 놈이 지금 국민의 당,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려고 하니까, 이걸 막자는 거지. 윤석열 봐주자는 게 아니야. 그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유승민은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어. 당장이라도. 어? 당대표 시키지 말자. 이런 캠페인을 벌일 수가 있지만, 윤석열을 지금 우리가 끌어내리자 이거야. 그럼 그 운동하자는 거야, 지금. 어? 그 운동하자는 거야. 그럼 당신이 한 끌어내봐 이 사람아. 이런 말이야 웃기는 사람들 있어요. 어? 그게 아니잖아 내용이 이야기가. 맞아. 어? 근데 심지 동엽님은뭐 여러분 저번에 자주 들어오세요? 어? 응. 아니 지금 뭐 계속 떠들고 있는 거야 지금 말이 안돼 대안이 뭐 있어? 시... 어? 근데 내가 보니까 국민의힘 그당 대표 경선은 진짜 대안에안 보여요. 대아이야뭐 이런 거야. 그 사람들이 다단일화 해도 어. 아무런 감동도 못 주고. 그걸 어떻게 겠다는거야그러니왜 아. 저렇게까지 끌고 왔냐이게그 기존의 기한 시간을 8개월 넘게그그 그 사이에 이걸 참부 당황을 준비를 하고 음흠. 어? 진짜 그저 정리할 사람 정리를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네. 정말 힘이 되는 사람 위주로 음흠. 딱, 받쳐줄 사람들 위주로 당을 구성을 새로 했어야지. 근데, 음. 그런 건안 하고, 엉뚱한 건 무슨, 뭐, 청와대는 이전하고 말이지, 어? 만찬장을 못걷서 여갔다, 저갔다, <웃음> 해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뭐, 결국 그래 가고, 뭐, 삼천리를 헤맸다는 이야기가 있고 음. 말이지. 그게, 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 지원도 참. 이게 뭐냐면은, 유승민보다 윤석열이가 더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내끌어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유승민을 결국은 보호해주란 얘기야. 어? 그 야비한 이야기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 그 이야기를 갖고 지금 길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이가 나쁜 사람이라 해서 유승민을 봐줄 수는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다음 또, 다 됐나? 예. 어, 아니, 지금 얘기, 아직도 얘기, 그럼요, 그럼. 아, 아주 주제, 세 번째 주제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보수 우파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음. 이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음. 지금 보수 우파가 완전히 분열이 되어 있잖아요. 음? 만윤, 진륜 이렇게 나눠졌어요. 네. 그게, 저, 그 보수파들이 참,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으흠. 그 박근혜 대통령, 어, 탄핵, 무효 주장부터 시작했거든. 했는데, 현재까지 왔는데, 아참 어떻게 보면, 저도 참안 됐어요. 어, 어제, 아, 저, 그제, 그, 저, 토요일 날. 맞불 집회 하잖아, 맞불. 네. 촛불 맞불 집회로 삼각지에서 주로 하거든. 으흠. 또, 중강호 목사 쪽에서는 광화문에 동화 메세지 앞에서 계속 매주 하, 해요. 으흠. 근데 뭐, 그, 그전보다는 공통된 주장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으흠.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해가지고, 제가 회사 나왔잖아요. 해군사관학교 국국동지회라고 있어요. 으흠. 그거는 특히 복장이 다 통일되어 있어. 네. 그 토요일에 추운데, 응. 상황지 앞에서 막, 몇 시간 앉아 있는 거야. 그, 저, 촛불, 그, 그, 행진, 돌어오면은 막, 막겠다고. 나 눈물 냈다니까? 그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고 하는 보수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이 말이야, 그거 하려고 대통령이 됐냐, 우리 지지해 줄을 아느냐, 응, 응. 왜 그렇게 정책이나 이렇게 하고, 뭐, 어, 노무에 김대중 말이, 말고 수정하고 말이야. 5.18에 가서 어떻고, 4.3이 어떻고 말이지. 그렇게 보수자가 같이 맞지 않는 정책을 하느냐. 해가지고 또 반대는 또 사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게 또 양쪽이 같은 보수인데, 음. 예? 이게 충돌이라기까지는 약간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참 안타깝더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취임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네? 그런, 그런 사람 도 많잖아, 보수 중에. 네. 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러니까, 보수라도. 어? 보수...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보수라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 못한 거야, 네. 윤선이대 무조건 나가서 윤석열 보, 저, 어,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고. 이게 말이 안 게... 되지. 이게 호소력이 있는 얘기야? 그런 게 말이 안 되지. 응? 음?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행보는 음. 보수의 전통적인 가치하고 맞지 않는 게 있다, 이거야. 예, 예. 어, 그걸 하면서 나를 무조건 지지 지시,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 이것도 안 맞잖아. 그게 보수들이 지금 굉장히, 에, 약간 저, 혼돈이 있어요, 혼돈. 문제라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수를, 범 보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안 보인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아니. 버릴 건 버리고, 가, 가감히. 자파적인 행보 있잖아요. 으흠. 어? 노무에 뭐 맨날 그거 뭐, 뭐, 저, 저, 김대중 말이야, 빨고 말이야. 으흠. 뭐, 5.18 가서, 뭐, 어게하고 5.18 정신을, 뭐, 공법에익겠다 뭐, 사3을 같다, 국가폭력이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보 전통 보수들은, 완전히, 이게, 이제, 디비진다니까? 네. 속이 뒤집어져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걸 어떻게 취재하느냐고. 그런데, 그것도 무조건 취재해야 된다. 그래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군내년총선에서 승리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취재해야 된다. 또 보수들이 그러잖아. 나는 모르겠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보수끼리 싸울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고 가지고, 어? 보수진권을 계속 좀 재창출하기를 바라는 건데,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 헷갈리니까, 어? 그 도리도리를 하니까, 그 도리도리를 하지 말고, 딱 정자를 해서, 보수적 가치의 중심에 대통령이 서라, 이거야. 그 리더십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보수들은. 지금 좌파에서는 말이죠. 네, 네. 보수 우파가 맹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음. 대단히 충격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좌파가? 좌파들이. 아. 네? 아, 그렇, 그렇겠네.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 무조건 막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무조건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반면에 에, 에. 지금 대한민국 보수는 무조건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 않는 거예요. 에, 그게 뭐 건전한 거죠. 네? 그걸.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 에. 무조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윤석열을 에. 지지해야 된다고 하는 음. 사람들이 있어요. 에, 에. 그걸 나는 이제 수박보수라 부르는데 음. 근데 그에 반해서 음. 정말 철두철미한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비판적인 보수가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자체가 정확한 정립이 되었다는 네? 거지. 거기 그거에 대해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지금 좌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워하면서 놀라워하면서 네. 존중하겠고 존경하겠. 존경한다는 거지. 그렇지. 이건 와. 내가 어디서 어디서 들었느냐. 네. 윤칼스의 TV에 대한 평가가 좀 그렇다는 거지. 아. 예? 네? 그렇겠네. 지금 좌파들이 윤칼스 TV에 들어왔을 때에 네. 아! 정말로 b b 비를 가리는 걸 보면 음. 저게 애국심이구나. 그렇지. 예? 네? 무조건 뭐 주지는 있을 수 없지. 맞아. 그그또 네. 그렇게 보는 게 그게 정확한 거지. 그 좌파에서는 굉장히 놀래고 있는 거야. 아니,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도 얘기했지만은 음. 여기서 주장한 거를 그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청와대 이준 이런 거 악수를 안 떴지. 그리고 지금 저 국민의힘 전당대를 앞두고 당대표 경선 룰을 바꾸고 이렇게 혼돈을 초래 안 했지. 네? 그건 우리가 일찍 다 얘기한 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경선 룰을 바꾸는 것도 네. 사실은 우리가 주장한 거예요. 아 그래요? 사실은 내가 중요한 거라고 아 바꾸라 차라리 당심으로 아 그럼 이건 현실의 문제기 때문에 가봐야 성산이 없다 이건 이대로 가면은 유, 저 말. 유승민한테 갖다 바치는 거다 아제 아, 아, 아. 방송 열심히 들었었다면서요 그래서 저, 이게 발 아, 나도 열심히 들었는데 어, 8대2나 <웃음> 9대1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예, 예, 예. 그냥 10대방까지 가야 된다 이게 완전히 아 근데 그게 원래 어, 8, 9대1, 뭐, 1기에 놓았거든.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뭐, 10, 10대 0으로 나와버렸대. 안다는, 아, 지금 뭐냐면, 우리, 우리, 그, 윤카스의 방송을, 네. 국민의힘에서도 보고,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보고, 음. 이재명도 보고, 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그건 안 하고, 네. 표는 안 내고. 표는 안 내고. 대통령실에서 보겠지. 아니, 근본적으로 이게 7대3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건 딱 하게 되면은, 네. 막말로 30%가 다 나오면 어떡할 거야. 네? 네. 그러나 이것은, 이거 근본적인 방법이 안 되는 거고, 여기에도 이제, 이준석 지지를 하는 당원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33%네요. 네. 지금 33%가 될지, 43%가 네. 될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이 솜의 성분 조사도 야. 제대로 돼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여러분들도 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를 정리도 하고 또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나 따져가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그 국가중심 세력이 돼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 내일 아침 7시 55분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 아주 굉장히 추운 날씨 에 그죠 네.